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9월 16일 수요일 임시점검 때 다뤘던 절전모드 시 공속저하되는 이 현상이 해결됐다고 했기에 진짜 공속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저번 영상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pc버전에서의 절전모드와 모바일에서의 절전모드 함께 보시죠